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면건강연구소 꿀매남정풍소장입니다 오늘은 코골이와 당뇨 그리고 고혈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코골이하고 어, 당뇨하고 무슨 뜨금없는 소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태반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음. 정말 어,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코, 고혈압과 당뇨를 또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같이 붙여놓기보다 음. 따로 떼야 될것 같은데요 음. 자 코골이와 고혈압 코를 보는데 고혈압을 일으키나 음. 아니면 고혈압 있으면 코를 보나 음. 어떤 게 먼저예요? 뉴스를 보면 그런 뉴스들이 좀 앞뒤가 좀 바뀐 뉴스들이 있네요 음. 고혈압 환자 코 많이 본다 뭐 이런 그러면 은 고혈압 환자들은 코를 많이 본다. 아, 응. 고혈압 환자 대부분 생각하면 뚱뚱한 사람이다 응. 아, 사실 뚱뚱하면 혈압이 높죠 그러면 은 뚱뚱하니까 혈압이 높고 그러니까 끌어보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겠죠 응.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코골이가 있어서 혈압이 높아질 수가 있을까? 있을까? 에이 코골이 는데 무슨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코골이가 혈압을 높이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아주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아... 네, 우리가 코골이라고 하니까 이 이거는 사실 그것만 그냥,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런 코골이 음... 숨이 그래도 들어가는 코골이는 그나마 음. 혈압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좀 시끄러운 문제, 피곤는뭐 괜찮은데 문제는. 이 단순한 코골이가 시간이 갈수록 하면서 숨이 점점 모자라죠 음. 그러다가 이런 저호흡 상태되다가 급기야는 숨을 아예 안 쉬는 무호흡 상황까지 되는 즉, 공기가 차단되면서 산소가 몸 안에 부족한 상태가 되는 순간 우리 몸은 산소 결핍 상태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은 뇌에서는 빨리 산소를 공급해라 라고 하는 신호를 어디에다 보내냐 심장과 혈관에 보냅니다 그래서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그리고 심장을 더 빨리 뛰고더 세게 뛰게 합니다 혈관이 수축되고 심장이 빨리 뛰면 그 상태가 바로 고혈압죠 혈압이 높아지는 상황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운동할 때 보면 운동할 때뭐 100m 달래기를 예를 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혈압을 재러 이제 건강 검진을 갈때 갔다가 걸어왔는데 바로 재면 혈압이 높게 나오죠 그래서 충분히 쉬었다가 혈압을 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가벼운 걸음으로도 혈압이 높게 나오는데 숨이 멎어가고그 100m 달리기를 하듯이 숨이 헐떡헐떡하면서 왔을 때는 혈압이 막 180, 170, 2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게이 산소 결핍 상태거든요. 그런 상황이 밤새 숨이 멎을 때마다 150, 170, 180올라갔다가또 이제 숨 쉬면서 푹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다가 떨어지다. 계속 그런 그 고혈압 상태가 밤에 오히려 더 심해지는 상황이 되면 음. 만성적인 혈압의 상승 상태, 음. 고혈압 상태가 유지되는 거죠. 음. 자는 동안에는 당연히 혈압이 떨어져야 음. 맞습니다. 음. 그렇죠. 쉬어야죠. 심장도 쉬고 음. 혈관도 그렇죠. 쉬어야 그때 회복이 되는데 음. 그 회복되는 시간을 못하고 그리고 밤낮없이 일만 하면 음. 결국은 혈압 상태가 고혈압 상태로 부착화되고 그로 인해서 또 시작되는 게 심장 각종 심혈관계 질환이죠 심장과 혈관의 문제가 생기 기 시작하는 게 이제 이 시점부터 음. 산소가 부족해지면 산소를 적혈구 하나가 산소 하나를 짊어지고 매달고 음. 가서 음. 세포에다가 넘겨주는 일을 하잖아요. 적혈구하는 음, 일이. 음, 근데 지금 우리 가령 예를 들어서 100의 산소를 들이주면 100개의 산소를 들이시면 100개의 적혈구가 100개의 산소를 나눠서 이제 들고 가야 되는데 음. 숨이 막히니까 100개가 아니고 한 70개밖에 안 들어왔어요. 산소가. 그러면 그 적혈구는 100개가 있는데 나머지 30개는 어떻게 놀잖아요. 음. 그러면은 쉬어야 되는데 음. 이 심장은 푹푹 폭냥 퍽퍽 뿜어버리거든요 음. 그러면은 빈 상태로 가는 거예요 용달차가 빈 차로 가면 얼마나 기사젓이 힘이 없는지 아세요? 짐을 싣고 가야 돈이 나오는데 음. 빈 차로 가면 그렇죠, 힘이 그렇죠. 없어요 어. 그래서 적혈구도 거니까. 보면 산소를 운반하면좀 나눠먹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당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웃음> 그래야 적 충분한 산소를 가진 그 적혈구는 수명도 오래가고 음. 그게 싱싱한 상태로 음. 수, 원래 제 수명을 다할수 있는데 탄소가 부족한 음. 상태의 적혈구는 일찍 노화된다고 할까요 아, 아, 아. 그러면서 이게 건강한 동그란 상태가 아니고 이렇게 찌그러진 상태가 돼요 기형적으로 음, 음, 음. 어, 변하한구나 그래서 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게 태포 사이사이를 다 통과하잖아요 네. 거, 근데 그 모세혈관에서 음. 막혀버려요 아.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쭉쭉 빠져나가야 되는데 음. 이 모세혈관의 직경보다 이 적혈구가 더 커요. 그게 네. 그 찌그러져서 그래요? 아니면 통과할 때는 또... 이렇게 탄력이 좋아가지고 쏙 통과를 아... 해야 되는데 얘가 가다가 걸려가지고 모세혈관 막아버려요. 음... 그럼 여기 막히면 계속 뒤에 오는데도 계속 쌓여가지고 그게 혈전이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러면 또혈전이생 산소... 동맥 경화가 오잖아요.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지속적으로 되다보면 음. 그렇게 혈전이 많이 쌓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혈관을 막고 혈관 벽에 엉겨 붙어가지고 또 그런 동맥경화도 일으키고 그게 다 시작이죠 우리 큰명의 시작이 네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위험하죠 그게 뇌를 막으면 뇌경색이고 심장을 막으면 심근경색이고 우리는 뇌하고 심장하고 고장나면은 뭐 인생 끝이죠 그렇죠 그렇죠 음. 그 잠재적으로 자는 동안에 음. 계속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음. 그게 코골이 때문에. 잘, 한 숨을 잘, 그렇게 숨을 잘못 쉬는 숨으로 인해서 그런 혈전들이 만들어져서 내 몸을 언제 공격할지 모른다는 생각해 을 보면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니다. 음. 이제 고혈압에 대해서, 심혈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음. 마무리가 되고요. 음. 그러니까 너무, 사실 긴 얘기를 짧게 하려니까 음. 그렇긴 하지만. 음. 자. 당뇨 얘기로 한번 또, 당뇨로 넘어가. 음. 당뇨. 얼마 전에 이제 택시를 탔는데, 음. 마침 통화하던 코골이 때문에 당뇨가 생겨요. 저 이제 얘기를 이제 하다가 음. 기사님이 쌩뚱맞아. 아니, 코골이랑 당뇨랑 무슨 상관이래요? 음. <웃음> 그러시죠. 어, 그러시죠. 어. 아, 네? 아니, 당뇨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음. 하긴, 저도 공부하기 전에는 당연히 음.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음. 왜 코골이가 당뇨를 일으키느냐 음. 또는 당뇨를 악화시키느냐 음. 생각해보면 결국은 이것도 산소의 문제입니다 음. 당뇨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혈액에 당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뇌가 어,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이 혈관에 포도당을 평소보다 더 과하게 넣어서 빨리 내 뇌로 나한테 포도당을 보내서 내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연료를 공급하라는 겁니다 그게 산소가 부족하니까 대체연료로 포도당을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당 하나에 산소가 6개 분자가 붙으면 36개의 그 에너지를 만들어 내. 요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드는데 산소가 포도당하고 결합할 수 있는 게 부족해버리면 이제 포도당끼리 에너지를 만들어야 돼요 포도당을 그러니까 그게 유산소 분해가 있고 무산소 분해가 있는데 무산소는 에너지 효율성이 되게 좋아요 연비가 좋은 거죠 근데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포도당을 과하게 끌어당겨서 그걸로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거는 포도당끼리 에너지를 만들어 봐야 두 개밖에 안 나오네요 서른여섯 음. 개 포도당 하나가 산소랑 붙으면 서른여섯 개를 만들 수 있는데 음. 포도당끼리 붙으면 두 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포도당을 음. 막 끌어오는 거예요 음. 탄소가 부족한 거를 메꿔야 되니까 음. 그래서 혈관 내 혈당이 음. 과하게 높아지는 게 바로 당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는 동안에 고혈당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는 동안에 어? 음. 그러면 고혈당 상태가 되면 우리가 끈적끈적해진다고 하죠 케찹처럼 음. 음, 음. 혈액이 끈적해지면 심장이 혈액이 흐르는 소리를 들어보면요 음. 우리가 그냥 이러고 살아서 모르지만 혈관이 가는 소리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팍팍 음. 이렇게 치거든요 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맑은 상태면 쭉쭉 빨라가지만 음. 이게 걸쭉 해가지고 하면 느지리느릿하면은 음. 세포, 이 마디마디 세포 각무세혈관에서는 빨리빨리 와야 되는데 안 오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점점 점점 당뇨병에 음. 가장 큰 무서운 합병증 이 그거잖아요. 모세혈관이 막혀가지고 음. 썩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음. 음. 에너지 공급이 안 되니까 그쪽 부분에 세포가 썩고 눈눈이이 이 안구로 가는 이혈관들이 굉장히 가늘고 그 미세한 에. 그 사이를 얘네들이 정말 건강한 적혈구가 가서 에너지를 다 공급해주고 와야 되는데 음. 이게 걸쭉해져가지고 그게 잘안 되면 그게 막혀가지고 결국 실명을 하게 돼요. 음. 그래서 결국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음. 고혈압이나 심근경색이나 당뇨나 음. 기존이 비슷해요. 음. 그게 어디를 치느냐 어디를 망가뜨리냐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지는 거지 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음. 탄소가 부족함으로 해서 적혈구가 음. 손상을 입고 그것이 혈관을 받고 그래서 각 세포가 망가지는 게 바로 이런 성인병이라고 음. 하는 음. 그런 질환들이죠 음. 와 정말 알고 보면 무서운 코골이 코고리? 음. 코골이에서 목골이로 가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코골이 소리를 잘 녹음해서 들어보고 이제 목골이, 목고리, 목골이 목고리, 목골이가 뭐야? 음. 이런 소리입니다 음. 코골이는 그냥 가볍게 울리는 소리 음. 목골이는 좁은 틈을 통과해 야 나가는 정말 힘든 숨소리. 그 상태부터는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상태가 이제 들어보면 그 상태다 싶으면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살수 있습니다. 네, 이상 코골이와 당뇨, 고혈압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 뭐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웃음>